아, 뭐지, 웃기만 해. 웃기만 해. 웃기만 말하지 않아 매사일이 나는 베스트지. 아, 내가. 어. 어. 아 예? 면내 아, 예? 아, 예? 이렇게 쳐줘. 아, 렇게 찾아. 아 예. 말하지 매사일이 나는 베스트지. 아, 예. 가끔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지. 나는 오르기만 하지. 아, 예. 아, 예. 그렇지. 어, 아 예. 호시가, 호랑, 호시가 호랑이라 나주 장면 주인할때다 이렇게 해줘 호시가 호랑이라 낮짝인 씬거 머리썩 풀리지 않는 케이브죠. 어. 음, 그러니까 네. 네. 어, 그러니 아, 살짝 좀만 더아래 해도 되겠다. 어, 좋은데? 포, 아, 아. 그러니까 그게 와, 두이 됐다. 그러니까 걱정말고 크게 허랑해! 이주러 두번째는 이쪽부터, 두번째 아. 이 1절이 이쪽부터? 지금 2절이니까 이쪽부터? 주위 둘러봐 뭘로 치는지 사실은 한 장보다 카메라 당기는거 아, 아, 사실 더 어려운, 어려운 거잖아요. 열심히 하고 TV로 아니면 카메라 나왔을 때그 에너지로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멤버가 같이 자기 느낌대로 가사 쓴멤버들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도 될것 같아요. Run! Run! 뭐지? 아, yeah.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지 난하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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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o o n of the b o 아 s of m 제가 어, 제가 w 서 s like, I'm s o r 서 y i 로아 o r r y I'm 자 그래. 됐어. 나나나 누가 그 다리 그 저기서 뭘 먹고 있길래 나는 내거먹이 하고 있어 나는 진짜 이게 먹으라는 건줄알았지 오늘 네, 희가한 연습은 힙합팀 유닛 연습을 했고요 힙합팀의 어떤 퍼플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유닛 무대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준비물은 여러분의 인내심, 참을성 그러아 우리 무대에 인내심이란 게왜 필요하게 될까? 우리 무대에 인내심이 왜 필요할까? 음, 자비로움과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서 무대를 볼때 편안하지 않을까 싶은 느낌 이 근데 형의 답의 이유를 나한테 묻는 거 같아 응. 항상 이 리버스 할 때는 뭔가 항상 멤버들이랑 웃음의 코드를 가지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진지하게 가보려고 안녕 와. 안녕 어? Itu w a g a n 그렇다! 나를 위해! 아니, 근데, 빵만 예, 좀, 되는 거야? 아니 아니, 뭐면 랜덤, 랜덤으로, 하고 마지막에만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이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오케이 지금, 지금, 지금, 여행 여행 그린 거예요? 음. 아닌데 인천. 코너면가 아, 아, 뭐야? 여기가 메인 무대라는 거죠. 이해 okay. okay. okay. uh, yes, 완전히. 오케이. 완전 이해? 진짜. 근 거예요. 아요 턱자리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턱자리부터 여기 이거야 이거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이거 이거야 이거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이거거이 3, 4, 5. 오, 안 내면, 안 내면 아 오, 오, 안내면, 안내면, 친인 가위바위보. 예! 아아아